한 절차 중 청산형 절차인 파산은 채무자 재산의 처분, 환가를 통해 채권자들에게 공평하게 배당을 하는 것이 주된 목적인 반면 재건형 절차인 회생은 사업의 재건과 영업의 계속을 통한 채무 변제가 주된 목적입니다. 회생이 가능한 채무자라면 계속 존속하면서 순차적으로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유리하고 사회경제적으로도 더 바람직하다는 입장에 서서 법은 파산 절차보다 회생 절차를 우선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 여러분은 회생 절차 개시 신청부터 회생 절차 종료까지 회생 절차의 흐름을 살펴봄으로써 회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고 법인 일반 회생 절차와 간이 회생 절차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차의 개시는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 그리고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 신청이 가능한데요. 이와 같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일정한 액수 이상의 채권을 가진 채권자 또는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서에는 사업 현황, 재무 현황, 재정적 파탄에 이르게 된 원인, 채권자별 채권금액 현황, 상환계획 회생의 경제적 가치 및 회생가능성 등이 포함되어야 하는데, 이때 회생의 경제적 가치 및 회생가능성에 관한 내용은 매우 중요합니다. 법원은 채무자 재산의 흩어짐을 방지하고, 전체 채권자의 이해관계를 총체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보전처분 결정을 합니다. 보전처분 내용은 보전처분 기준 시점 이전에 생긴 일체의 금전 채무에 관한 변제 및 담보 제공 금지, 등기 또는 등록의 대상이 되는 일체의 재산 및 일정 금액 이상의 기타 재산에 관한 소유권 양도, 담보권 설정 등 일체의 처분 행위 금지, 차제 금지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채무자는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의 강제 집행 등을 막기 위해서 법원에 개별적 강제집행 등의 중지, 취소 명령 또는 포괄적 금지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무상 채무자는 통상적으로 포괄적 금지 명령을 신청하며, 포괄적 금지 명령은 채무자에게 결정서가 송달된 때부터 효력을 발생합니다. 법원은 신청인에게 절차 진행에 필요한 비용을 미리 납부하게 합니다. 이 경우 신청인이 제시한 자산을 기준으로 산정된 조사위원의 기준 보수 금액에 일정한 절차 비용을 가산한 금액에 예납을 명하는 것이 보통인데요. 법원이 정한 기간까지 예납을 하지 않을 경우 신청이 기각됩니다. 사건에 따라 대표자 신문과 현장 검증을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 현장 검증은 사진 제출 등으로 대신하고 대표자 신문만 실시합니다. 법원은 회생 절차 개시 신청에 기각 사유가 발견되지 아니하면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합니다. 또한 개시 결정과 동시에 관리인을 선임하고 채무자의 회생 채권자, 회생 담보권자 등의 목록 제출 기간과 회생 채권, 회생 담보권의 신고 기간, 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된 회생 채권, 회생 담보권의 조사 기간, 그리고 회생 계획안의 제출 기간을 정하게 됩니다. 회생 절차의 개시가 결정되면, 첫째, 채무자의 업무의 수행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을 하는 권한은 관리인에게 전속하며, 둘째,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 절차는 중단되고,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과 관계없는 소송 절차는 관리인이 수개합니다 셋째,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을 기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등을 할수 없고, 파산 절차나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이미 행한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은 중지됩니다. 넷째, 회생담보권자나 회생채권자는 원칙적으로 회생계획에 의하지 않으면 변제받을 수 없습니다. 다섯째, 회생절차 개시결정 후에는 개시신청을 취하할 수 없음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채권 조사와 관련하여 먼저 채권 등 목록 제출에 대해 보겠습니다. 관리인은 개시결정서에 기재된 기간 내에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주주 지분권자의 목록을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다음으로 채권 등 신고에 대해 살펴보면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주주는 개시결정 일에 정해진 기간 내에 법원에 채권, 주식의 내용 등을 신고하여야 하는데요. 만약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신고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끝난 후 1월 이내 에 신고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시부인 절차에 대해 보겠습니다. 관리인은 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된 채권 내역과 그 채권을 시인 또는 부인하는지의 내용을 기재한 시부인표를 법원에 제출합니다. 다음으로 채권조사 확정재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의 대상 회생채권, 회생담보권을 보유한 관리자가 채권조사기간의 말일 또는 특별조사기일로부터 1월 이내에 채권조사 확정재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편 회생절차 개시 당시 이의 채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 회생채권자 등은 채권조사 확정재판을 신청하여서는 아니되고 이의자 전원을 그 소송의 상대방으로 하여 소송 절차를 수개하여야 합니다.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 판결이 있는 이의채권에 대하여 이의자는 그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을 보유한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소송 절차를 수계하여야 합니다. 재산실태 및 기업가치를 조사할 땐 회계전문가인 조사위원이 작성하는 조사보고서가 중요한 판단자료가 됩니다. 이 경우 채무자의 사업을 구성하는 개별 재산을 분리하여 처분할 때의 가액을 합산한 금액인 청산가치보다 채무자의 사업을 계속 존속시키면서 영업을 할 때의 경제적 가치인 계속 기업가치가 유의미하게 더큰 지가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법은 채무자의 재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인권, 이사 등 기존 경영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조사 확정 재판, 쌍방미행 쌍무계약에 대한 해제 또는 해지 여부 선택권, 상계권의 행사 제한 등 여러 가지 특별한 제도적 장치를 두고 있습니다. 부인권은 회생 절차 개시 전에 채무자가 일반 재산을 감소시켜 회생채권자 및회생담보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 보통 이를 사해행위라고 합니다. 또는 다른 회생채권자 및회생담보권자와의 평등을 해하는 변제와 같은 행위 이를 보통 편파변제라고 합니다. 이두 경우처럼 회생절차 개시 후에 관리인이 그 행위의 효력을 부인하고 일탈된 재산의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입니다. 법 제105조 제1항에 따르면 부인권은 관리인이 부인해서 부인의 청구, 항변의 방법으로 재판상 행사합니다. 쌍방 상호 대등한 대가관계에 있는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에 관하여 채무자와 그 상대방이 모두 회생 절차 개시 당시에 아직 그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리인은 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이와 달리 채무자의 채무를 이행하고 상대방에게 반대 채무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관리인은 계약의 해제, 해지와 이행 사이의 선택권을 보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에 대한 권리 변경과 변제방법, 공익채권의 변제방법, 변제자금의 조달 방법 등을 포함하여 향후 10년 동안 어떻게 사업을 운영해서 얼마를 벌어들여 얼마를 갖고 나머지는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것이 회생계획안의 핵심 내용이 됩니다. 회생계획안을 제출할 땐 사업계획서와 추정손익계산서, 추정자금수지표 등을 첨부합니다. 회생계획안의 가결을 위해선 회생담보권자조 의결권 총액의 4분의 3 이상, 회생채권자조 의결권 총액의 3분의 2 이상, 주주조 의결권 총수의 2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회생절차 개시 당시 부채 총액이 자산 총액을 초과하면 주주는 의결권이 없습니다. 회생계획안의 가결은 회생계획안의 결의를 위한 관계인 집회의 제1기일부터 2월 이내에 하여야 하고, 회생절차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하므로, 미리 회생담보권자와 회생채권자의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이나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채무자는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하며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등의 권리는 회생계획에 따라 변경됩니다. 또한 당연 중지된 강제집행 등의 절차는 그 효력을 잃습니다. 그러나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가 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의 보증인과 그밖에 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와 함께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 채무자 외의자가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 대하여는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채권자가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인 경우에는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받는 시점에 주채무가 감면될 경우 연대보증채무도 동일한 비율로 감면됩니다. 회생계획안이 한번 부결된 경우에도 채권자들이 결의를 위한 관계인 집회 소행에 동의하는 것을 전제로 결의를 위한 관계인 집회를 한번더 가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채권자들은 변제율을 높여 줄 것을 요구할 수도 있는데 채권자들의 동의를 받는 데 급급하여 무리하게 변제율을 높일 경우 수행 가능성이 없는 회생계획안이 될수 있으므로 변제율과 회생계획안의 수행 가능성 여부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야 합니다. 한편. 회생계획안이 일부 조에서 동의를 얻지 못하여 부결되었다 하더라도 법원이 부결된 조에 속하는 권리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조항을 정하고 회생계획안을 인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있는데 이를 실무상 강제인가라고 부릅니다. 다만 강제인가를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한개 이상의 조에서 가결요건을 충족하여 야 하며 또한 회생계획안을 인가할 것인지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회생계획안이 인가되는 것이 회생 폐지되는 것과 비교하였을 때 채무자는 물론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 사회 경제적, 경제적 측면 등 여러 가지 면에서 긍정적이라는 합리적인 근거가 필요합니다. 회생 절차 종결 결정 회생 절차 폐지 결정의 확정 회생 계획안 불인가 결정의 확정 등으로 회생 절차가 종료됩니다. 그중 회생 절차 종결은 회생 계획이 이미 수행되었거나 앞으로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아 회생 절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회생 절차를 종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가 시작되면 법원은 관리인,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회생 절차 종결 결정을 하나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회생 절차 개시 신청 당시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 총액이 30억 원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는 영업소득자에 대해서 간이 회생 절차 특칙이 적용됩니다. 간이 회생 절차 시엔 회생위원의 자격이 있는 사람을 간이 조사위원으로 선임할 수 있으며, 간이한 방법으로 조사위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생계획안 가결 요건이 완화된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회생채권자조의 경우, 의결권 총액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는 경우 외에, 의결권 총액의 2분의 2을 초과하는 의결권의 동의와 의결권자 과반수의 동의가 있는 경우 회생계획안에 관하여 가결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마지막으로 예납금은 가감이 가능하나, 통상 400만원 내지 800만원 수준으로 결정됩니다.